임대주택 이것만 보면 끝나요 끝나 청신호주택은요 청년들에게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당당한 자리처 서울시와 SH공사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보는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네, 행복시작, 서울시작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 영상 고퀄 뭐죠? SH에서도 양냄새가 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어... 여기 패러디 맛집이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어 지하장님께서 아나운서님 트와이스 나연 닮았어요라고 아, 오늘 지인분들이 많이 출종해주셨네요 <목소리도> <나> <Samantha -2> 안녕하십니까 유프 아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유재생개발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덕수입니다 다리 입사했을때 가장 좋았던 점이 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삶과 이제 일의 밸런스 네. 워라벨을 이렇게 든든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하니다죠 네. 네. 이제 회사 네.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청신호를 검색하면 독 버튼이 딱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금 하나 들었을 뿐인데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서울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어메이징한 방법이 있다고요? 신혼 산행장면 아 같다. 아아자 청. 아 청년과 무안했어요. 그 네. 신. 아 신혼 부부들이 정말 좋아할 공간이 있는데. 네. 호. 아 다시. 해. 실패. 아 액션. 아 있지. 다 되지 그럼